자, 정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좌측을 보고 포즈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살짝 몸을 좌측으로 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역시나 활짝 웃어주세요. 네, 하트! 네, 알겠습니다. 손하트도 좀 만들어주시고요. 좀 파이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네자체한 번만 더 봐주시고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기자님들하고 관계자분들 어,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더 원하시는 포즈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마